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과 샤넬 르 꼬렉데르드 컨질러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먼저 부스터로 촉촉하게 한번 뿌려주고요 샤넬에서 받은 광채 세럼을 발라줄 거예요 화장 전에 바르면 피부가 광이 난다고 해서 샘플 써보고 좋으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흡수가 금방 돼서 좋은 거 같네요 이게 바로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요 퍼프에 부스터를 한번 뿌려서 촉촉하게 발라보려고 해요 음, 발리는 느낌이 쫀쫀하고 촉촉해서 화장이 뜨지 않고 촥 붙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진짜 이번에는 잘산것 같아요 제가 수분 부족이라서 저한테 많은 파운데이션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진짜 만족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기미를 가려줄 샤넬 컨실러입니다. 커버력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색상도 베이지를 구입하였는데 제 피부색이랑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립 발라주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겨울철 피부 관리법 마사지 크림 제품 추천해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